네 안녕하세요 그림쟁이 포미입니다 네 서울 코미콘에 갔다 와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네요 망했어요 네좀더빙가 이렇게 넣으면서 따로 넣으면서 네 제가 오늘 다녀간 서울 코미콘 어,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,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, 소개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2018 서울 코믹콘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코미콘을 다 둘러봤는데요 아 코미콘이라는 행사가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행사라서 해외 쪽의 만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이런게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국내의 신작 게임 그리고 국내의 만화 창작물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, 글로벌적인 행사로 많은 대중문화의 교류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, 어,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됐고, 놀랐습니다. 네. 어, 비록 입장표는 좀 비싸다고 해서 멈칫거리기도 하고 그런데요. 하지만 그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. 네.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어, 영상에 들어가는 음성이 안 돼가지고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<웃음> 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, 이것으로 서울 코미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트위치 그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